여러분 몇개 한번 와 l 요 여러분들 잠깐만. 얼굴 모양새가 왜 이래? 자, 여러분. 오 제가 한번 컨텐츠 가보는면요 바로, 바로, 바로. 비싸다는 남해안 털개를 잡아서 먹어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동해에서 털개를 잡아가지고, 아니, 사가지고 한번 연출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남해안 털개. 정신명칭은 완밤송이계라고 하는 건데, 남해로 가서 요 녀석을 잡아가지고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차타고한 5시간 운전해서 남해로 가야 되는데, 혼자 운전하기 싫어 같이 운전해요. 레츠 고. 잠깐만 이거 5시간 운전해서 가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남해안 털개를 잡으러 왔는데 요 아, 근데 여러분 오늘 특별 게스트 한번 모셨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유튜버 진해 대장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혜 대장입니다 아아 <웃음> 원래는 스킨 에르지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때문에 2년 6개월 만에 지금 워킹 네, 에르지를아헌터빵님도 혼자 외로우실까봐 불운이 없는 관계 로 <웃음> 오늘 한몇 마리 잡을 수 있을까요? 목표는 5마리 아 네. 5마리면 저는 충분하죠 그럼 지금 바로 잡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바로 해로질랑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이게 대박이에요 아, 이건 자작품이에요 아 만드신 거예요? 아니 제가 만든 거 아니고 빌렸어요 아, <웃음> 아내가 진짜 너무 깔끔하게 있어. 다 보여요 여라비이 완밤성에게는 해초들 사이에 붙어가지고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웃음> 원래 이쯤 이제 한 마리 나와줘야 되나요? 그렇죠 <웃음> 얘네가 돌 안에는 서식하고 있지 않나요? 돌 안에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문어 문호 아니에요? 문어다 문어 문호, 문어 문어 낙지 낙지 나왔어요 어. 야, 완 <웃음> 야, 할까요 사실 목표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보여만 드리고 야, 가라 가라 가라 야 낙지를 이렇게 쉽게 보다니 근데 그 털개가 나와야 되는데 아 그리고 얘네 민첩성이 어떻게 돼요? 민첩성 제로예요 그럼 일단 발견만 하면 되네요 볼 안에는 안 산다고 하거든요 근데 혹시 보니까 한번 들쳐볼게요예 이제 안 들출게요 작은 거한 마리 있어요? 작은 거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작은 거한 마리 발견했다고 하시는데 여기 보시죠 아 잡아서 일단 보여 드릴게요 야하하하 <웃음> <웃음> 이게 완밤성이라고 암의 털기라고 부릅니다 아이고 얘말랑말랑하다 이게 지금 탈피 그하라고 해서 방하하더라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네. 암초랑 색깔이 비슷해서 보호색이 좀 뛰어난 거 같아요 나중에 저거 놓아준 거 후회할 수도 있어요 저거 아니지? 잠시만요 여러분 저거 보이시죠? 잠시만요 잡아볼게요 네 해초요 리발 나와라 하 어이 너무 귀엽다 예, 예. 물이 배때지까지 와요 풀이랑 풀은 다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보자 보자 어디 보자 안 붙어있네 꺼져 네, 여러분 지금부터 개립 녹아다 작업 한번 해볼게요 젖혀가면서 이제 아래로 보면 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말만 몇번 하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 마리 보여드렸잖아요 그한 마리가 오늘 영상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은 안 올라갈 수도 있어 리발 젖혀져라 이걸 젖히는데 지금 여기 전환근 날근이 괜히... 아유 죄송해요 어쨌든 이 근육이 지금 롯나 사용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문제없습니다 30년 동안 했다 아이 아이 개, 개소리 죄송해요 어이, 이동한... 게될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포인트 이동했습니다 여기는 주민들이 살아가지고 조금 조용히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잡으셨던 분이 모래 바닥을 공략을 하라고 하거든요 저거 뭐요? 라사 제가 뭐 잡았는데 아기 해산 같은데? 보여드릴게요 어론나기 아기 해산꺼 하자라 어, 여기 말했어요 큰가요? 작아요? 먹을만한가요? 아니에요 <웃음> 자, 여러분 저기 지금 다니고 있는데 자 어이 정도면 아 아까랑 비슷하구나. 얘는 진짜 여러분 딱딱하고 얘가 근데 힘이 좋네요. 방생해야 큰거 오겠죠 뭐 가라. 저거보다 조금만 더큰놈 있으면 바로 먹는다 진짜. 좀더 가요. 이야 아까 그보다 크다. 야 아, 아니 이정도면 여러분 일단 주먹보다 큽니다 그리고 일단 탁탁하고 자 여러분 얘는 킵할게요 야 여기는 진짜 확실히 다르네요 근데 여러분 얘네 보호색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진짜 자세히 봐야 보입니다 저거 동해에서 익숙한 건데 어네 버릴게요 제대장에 성게는 안 드시죠? 성게는 안 먹습니다 중수도 <웃음> 안 먹어요 <웃음> 또 있어요? 진짜 아까 거만한 사이즈네 야 진짜 아직 <웃음> 아이고 아이고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꺼져 자 여러분 털게도 발견했는데 꽤 큽니다 어뭐 요정도면 아 조금 작네요 조금 아네 먹을게요 자 <웃음> 여러분 한 마리 더 있습니다 한 마리 더 오케이 바로 오 얘가 제일 크다 이야 키오 오, 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어. 오늘 제가 봤을 때한 10마리 정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완전 털 게레키 파티를 한번 해볼게요 아휴, 7마리 남았네 탈개레키어있니 뭐야 저거 어우 아주 귀여운 물고기 이렇게 있네 자, 대가리 라사 케야 캐... 꺼... 어, 꺼져 약간 생긴 몬스터 피쉬 같다 저런 거 먹으면 뒤집니다 저런 암초 걷어내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모세 얘기죠 아무것도 없어 비바 조용해야 돼요. 아, 주민들 깨요. 모세기죠? 그럼 아까 본좀 특이하게 생긴 물고기래기거든요. 라삭 집게로 잡아볼게요. 잡는다 리발레기야. 라삭. 꺼져 리발레기. 정 떨어져? 한 마리 있어요? 아, 이 정도는 뭐 아주 맛있는 고. 아, 이 네.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알기는 방금 또. 아, 얘요. 어, 얘도 괜찮은데요? 네.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재밌게 <웃음> 숨어있네. 네. 아이고 이 녀석은 더 먹고 오고. 아, 네 마리. 두 마리 있어요. 두 마리. 근데 사이즈가 애매하다. 어, 얘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얘. 아, 조금 애매하긴 하네. 얘랑 얘랑 비슷할 것 같은데. 아, 얘는 음, 좀 작다, 그죠? 얘는 놔주고 얘는 네. 가져갈게요. 네. 얘는 딱 그냥 마지막 서으로 먹을 수 있어야 돼는데 어, 가. 여기 단마이 있는데, 애매한 사이즈. 아, 얘 작다. 아, 귀엽다. 먹어도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어, 익사이라 오, 얘는 땅을 파고 있다. 어디요? 아, 그러네. 땅게. <웃음> 어, 그러고 보니까 지금 다섯 마리 잡았죠? 오늘 할 땅은 끝나셨습니다. 제가 다 잡은 건 아닌데. <웃음> 자, 여러분, 가리비 주었는데, 이거 가리비 살아있는 거죠? 아니요 아, <웃음> 아기 두 마리요? 아 그러네 조개 먹고 있네 야 이렇게 낮은데도 있긴 있네요 자 여러분 저쪽에 보시면 발견하긴 했는데 크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냥 안 잡을게요 두시두시 꺼져. 죠 여기도 보시면 지금 해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전보다 좀 얇고 긴 느낌이에요 약간 제거같은 개소리야 모색기죠오 어, 있다. 여러분, 여기 돌 사이에 지금 껴있는 이게 보이시죠? 저정도면 먹을 수 있을 사이즈 같은데? 리로 와봐. 아, 작다. 방금 살려줄 렉개 같은데? 꺼져버려. 저건 뭐야? 저 군소야? 이게 무슨 알인갑다. 지금 보시면 지금 멱살 잡고 이렇게 일로 와. 얘 남자도 살자. 이렇게 해도 안 일어나요, 이렇게. 버릴게요. 여러분, 지금 또한 마리 발견하긴 했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죠? 근데 얘네들은 여러분 참잡기가 좋은 게 공격성 제로에 겁나게 느려요. 이거 보세요. 그냥 퉁퉁 치면 치는 대로 하다가, 여기서 공중에서 라삭해가지고 바로 잡아 올리기. 아, 얘도 사이즈가 여러분 애매합니다. 아까 나준 애같은데 또 놔줄게 꺼져라 여기도 있네 야 얘는 더 작다 라 얘는 진짜 작죠 여러분 버릴게요 탈피 17번만 하고 와 바로 참먹어줄게 여러분 지금 저기 먹을만한 사이즈 한 마리 도망가고 있는데 여보세요 어, 그래. 여러분, 요 정도 되면 먹어도 돼요. 요 정도 되면. 가자, 가자, 가자. 뒤지러 가자. 어, 아, 그래. 많이 잡으셨네요. 어, 힙. 예, 나이죠 예, 개좀 애매한 것 같아. 아, 여섯 아, 아, 마리. 아, 딱 여러분, 열 마리 채워볼게요. 이건 뭐예요야 알비노 불가사리입니다 알비노. 얘 진짜 허여쳐, 그냥. 이야, 진짜 알비노네. 통신도 이제 꺼져. 잠시만. 저거는 뭐야? 야, 여러분, 이거 알비노 해삼이 아니라 고구마리 발 꺼져. 자, 여러분, 저쪽에 한마리더 발견했는데, 얘도 아직 레레키예요 이런 것도 먹으면 안 돼요. 요 버려. 익사해라. 여러분, 좀큰 사이즈 발견했는데, 저기 안에 보이시죠? 여기 사이로. 라상레끼야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아이정도면 괜찮죠 일곱 마리세마리 남습니다 세마리세마리큰 걸로 하게요자 여러분 여기 불가사리 한 마리인데 동해에서는 한 번도 못본 불가사리거든요 아무르 불가사리도 아니고 별불가사리도 아니고 사실 별불가사리라면 아무르 불가사리만 유해동물로 이제 지정이 돼있고 이런 거는 지정이 안 돼있거든요 그럼 물수집배 할게요 아 여기 떠 있네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익살할게요 아 얘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진짜 아. <웃음> 마지막으로 포인트 한 번만 더 이동하고 나머지 세 마리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마지막 포인트에서 한3 0분째안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계속 한번 뒤져볼게요 잡을 때까지 아미타불 관세보살 네, 여러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7마리 잡았는데 자 근데 여러분 제가 1 0마리 잡다 그랬잖아요 아니요 11마리 잡았습니다 자 왜냐면 진해 대장님께서 혹시 못 잡을까봐 걸린 거를 지금 가지고 오셨거든요 와 얘는 진짜 크네요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큽니다 와, 10마리. <웃음> 아 10마리 너무,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괜히 고생시키고 가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자, 여러분 진해 대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세요 여러분 <웃음> <웃음> 이렇게 해서 이 녀석들을 바로 가지고 네 집으로 갈게요 6시간 동안 운전 롯나에서 <웃음> <웃음> 나 절대 다시 털개 안 잡으러 간다 개머러 자 여러분 이서 털개 7마리 와 얼른 털개 몇 마리 또 가져왔습니다 나 어? 다 뒤졌니? 어, 그래, 어, 화났구나, 화났구나. 어허, 귀여워라. 그러면 이렇게가 제일 클릭인데, 지금 화가 났는데, 집게 롯나 짧은 거 보세요. 근데 여러분, 요런 집게에 물리는 게, 진짜 개 아파요. 살점 삭제. 버려. 일단 이렇게들, 엉겨주게 요 버려. 제가 털수나. 얘는 그렇게 털이 없네, 털리니. 여러분, 이렇게 털개들을 다 잡아왔는데, 동해에서 잡힌 거대한 털개, 막 1kg 넘게 가는 털개랑은 완전히 다른 종류고, 정신 병신 명칭으로, 완밤송이개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밤송이 같이 생겼죠, 카메라맨님. 이거 걔 억지로 시비 거는 건데 리발 남해에서 일부터 아주 흔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제철이 되면은 이렇게들 아주 맛있게 쪄서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요리할지 말씀 안 드렸죠. 자 오늘 할 요리는 뭐냐? 바로 바로 바로 털게 간장게장과 털게 파스타와 털게 버터 에어프라이구의세 가지 요리를 먹어보자. 자 그래서 간장게장 같은 경우는 한 이틀 정도 잘 재워줘야 되지구요. 잘 자라 그만할게요. 자 간장게장 제일 팔팔한 녀석으로다가 딱세 마리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들은 얼려둔 다음에 이틀 뒤에 간장게장 먹기 전에 요리를 해서 다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간장게 장가왜 지금 아니야? 바로 이렇기들이 팔팔하게 이렇게 살아있어야 덜렁덜렁 덜렁대지마 덜렁 살아있어야 간장 속에 들어가서 보글보글거리면서 자기가 간장을 처먹고 몸속에 간장에 매는 거예요 누구보다 빠르게 납득한다는게니바나도안 네 저러 자 그래서 지금 이렇기를 바로 샤워하러 가자 털게르기 티 그리고 워터 야 두두두두두 빠지 빠지 빠 아걔 아, 개따가 내 팔아치 렉기야 자 그리고 갑각류를 씻을 때는 치카프가 이걸로 양치하면 바로 비브리오오오 폐열 걸려요 워터 야 치카프가 리발렉게 치카츠가 리발렉게자 이렇게 전부 다 씻을 렉기는저 멀리 꺼져 자 이렇게 쌀다씻을털개렉기들은일로와 이제 여기서 세마리마다간장게장가 할거거든요 조금 큰거 위주로 할게요 일단 이렇게 당첨 여기다 버려 그리고 팔팔할 렉기 어 이렇게 조금 팔팔한데? 야 움직여봐 어 아닌가? 이리 리발기 움직이자. 일로 와. 마지막 할렉기는 제일 작은 렉기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요렇게. 스리 포인을 자,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요. 이틀 뒤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싹다 봉다리에 집어넣어. 쫙 올려버린 다음에 홈런으로 묶어버려. 아, 짠, 짠, 짠, 짠. 왔다, 왔다. 열어.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얘가 진짜 큽니다, 여러분. 진네 대장님이 이거는 물속으로 들어가서 깊숙이는 녀석을 잡을 래게요 자, 그래서 이르기들도 같이 여기다 넣어버리고 한번더 홈런으로 묶어버려. 열어. 들어가. 달아버려. 여기 요세 마리로는 간장게장을 바로 만들어줄게요. 냄비. 간장에 대한 간장과 물의 비율을 1대1로만 섞으면 됩니다. 언언언언언언 한컵세컵 컵. 그리고 워터야 다다 한컵두컵 쓰리 컵널탕 렛기 3분의 2컵 조사조사조 부어버려 자 그럼 간장과 물 때문에 설탕이 이렇게 붙잖아요 근데 요런 거 처리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근데 요런 거를 롯나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냥 롯나 하이주 추베르 자다 됐으면 냄비 틴 그리고 바로 파이 으 팔 끓여줄게요 자여러분 이렇게 10분 정도 그랬으면 톤오프 자 그리고 지금 넣어야 될게 있습니다 바로 요 매실 살짝만 넣어줄게요 그럼 끝이 아니에요 사이다 이것도 살짝 엄. 어우 휴이터폰 뭐가 올라오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롯나게 싫어하는 쇠주자 여러분 제가 알스인데 얘기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술자리에는 가는 알스입니다자 그런 사람들이 아주 기술들만 롯나게 많아요 요런 거 아 틀렸다 리발 탱 틱탱톡 탁 얘도 론나 조금 언자 그리고 나서 무조건 상온에서 차가워질 때까지 시켜줘야 돼 냉장고 이런 데 말고 상온에서 시키러 가자 어, 여기 잠깐 짜져서 씻고 있어 자 그럼 이제 이 통에 게장을 담글 건데 보수기재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날라다녀라 통마늘 파라 쓰리포인트 어 튀겨 나오지 마 통크래키야 자그 다음은 아직 한발 남았다 그 다음에 통후추를 통으로 넣어버려 통으로 통 그리고 흩날려라 월계수 1000분의 <웃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과의 10분의 크기의 홍로추 라삭 사브라이 라삭 꼬르동 그리고 내가 3000분의 크기의 명랑로추 라삭 사브라이 아 잠깐 청양고추에는 안할 건데 자존심 상해 자 여러분 이렇게 싹다 들어갔으면 은그 위에다가 개거품 물고 있는 털 게리기들을 여기다가 넣어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무섭나가 거품을 너무 물고 있는데 야 그렇게까지 물일 아니야 그냥 뱀지면 되는 거야 너무 서워할레기부터 가자 일로 와 이런 식으로 배를 보고 눕게끔 근데 뭐야 이거 왜 벌써 여기엔 간장이 떨어져 있니? 너는 한 번만 더 씻자 뭔가 더러워 워터야 이만큼만 자 여러분 이렇게 넣고 자이 식양간장을 부어줄 건데 제가 부어주기 전에 맛좀 볼게요 폭 찍어서 구워버려 <웃음> 바로 나가리 봉쇄자 그럼 이렇게 들을 숙성시켜줄게요 열어버려 들어가 이래기야 돌려서 프로트백으로 달아버려 14시간 정도 간장에 절여졌습니다, 열어. 왜 다시 꺼내느냐? 간장에 절여진 동안 털기가 해설물 같은 걸 전부 다 쌓기 때문에 이 간장을 다시 빼서 따로 끓여준 다음에 식힌 다음에 다시 넣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보냐면 개립 노가다. 털기 한번 꺼내볼게요. 이야. 이 털기 한번 보세요. 이게 간장이 지금 완전 절여져가지고 니네 다리에 뭐 꼈다. 붉은 발에 제품이 리발 버릴게요. 간장만 따로 빼줄게요. 자, 어, 여러분, 어, 어, 어, 어. 따로 이렇게 따로 빼 간장은 일로 와, 이래야. 힙! 그리고 바로 파이! 야하. 물이 살짝 이제 보글보글 올라오면은 여기다가 감초라는 걸 넣었습니다. 요감 감초의 효능이 뭐냐면 독성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거든요 살포시 살포시 살포시 그리고 한번더 팔팔 푸왓 끓여줄게요 오케이 이 정도면 됐다 간장 찌리네 계전다 턴오프 자그럼이 간장은 다시 상온에서 식혀줄게 그러니까 이거 롬압또 기다려야 돼자여럼이 간장이 다 식었는데 자 요거 맛한번더 볼게요 이 간장 맛은 어제랑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개가 들어갔었기 때문에 마하 만냥 간장을 털게에 다시 부어줍니다 노노노노노. 자 그리고 다시 라가리봉쇄자 여러분 그리고 이틀 뒤에 먹어볼게요 마삭마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전부 다 적셔도 는데 맞아요 여러분 얘네들이 양념장에서 아주 고통스럽게 절여져 있는 동안 저는 머리를 하고 왔습니다 이 파마 이름이 뭐냐면요 안녕하세요 나 천재예요 지니어스죠나 천재 폼.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약간 자유로 워 보이고 베토벤 같아 보이고 좋아요. 자, 그럼 그러면, 그러면 이 게장이랑 같이 먹을 설계 파스타, 랑설계버터 에어프라이기 구리를 지금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게롬 나만 가지고 개 빠르게 할 거예요. 설계들이 뻥 떠올려 있는데 자, 그럼 이렇게들 바로 해동시켜야 되는데 건져 아야 해. 살포시 아, 너. 자, 여러분 이렇게 해동이 됐어요. 보세요. 덜렁, 덜렁, 덜렁, 덜렁, 덜렁거리지 덜렁 덜렁 덜렁 덜렁 마라. 자, 다 이놈 에어프라이기에 넣을 거고, 자, 이놈이랑 제일 작은 놈. 자, 이렇게 세 마리를 일단 에어프라이기에 넣고 나머지 두 마리는 파스타에 넣을 건데 얘는좀 있다 할 거니까 저멀 꺼져. 자 그럼 이제 이렇게돼 손질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선별 껍데기 있죠 열어버려 선별 껍데기를 뜯어요 그 다음에 여기 롱구멍 보이죠 손을 잡고 하나 둘셋 열어버려 와 이거 싫어한거 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라감이 라가미 있습니다 라가미를 다 뜯어서 버려줘야 됩니다 왜냐면 라가미가 제일 더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반대편도 잡아서 버려버려 자 그리고 한번또 워터야 여러분 이렇게 말끔히 씻었으면 마무리로 여기 라가리 있죠 라상라사 삭제 버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라상서브라이라상 라사. 라사. 꼬르동 자그러분 이렇게 다 동강 냈는데 와통째로 전부 다 사립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렇게 잠깐 두고 열어. 바른 것에서 버터 바로 건에서 버터 퍼치. 자 버터를 롯나빠르게 이렇게, 이렇게 까지게 버리고 이거 바로 들고 튀어냄비이지 아니야, 프라이팬티 그리고 바로 파이. 아, 오늘 시간 더서 파이야. 오늘 세번 해야 돼. 그리고 버터 던져서 버려 버터를 아주 싹다 녹여줄 거예요. 쓱싹씩 소. 버터 싹다 녹았으면 리리리리 리쫙뿌려줍니다 아, 와. 제가 그럼 여기다가 후추 내기, 팅 조사 조사 조사. 초금 내기. 조사 조사 조사. 여러분 이렇게 10분 정도만 재워줄게요. 여러분 개가 버터에 절여지는 동안 저는 바로 스파게티랑 면을 삶아볼게요. 오늘 롭나 바쁘다. 파이어, 프라이팬, 파이. 아, 한번 남았다. 자르발기다 저려졌으면 싹다 넣어줍니다. 잘가 털스아 잘가 다모야. 왜 다모냐고요? 마늘다 털모 털이 많다. 개육식 <웃음> 마하. 자르발기다 넣었으면 넣어버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나와있는데 여기 보시면 개강구 있죠? 15분에서 20분 160도 써있거든요. 160도 맞춰져 있고 15분 조질게요 파이어. 자 그럼 다시 파스타로. 다른 전 물을 끓이니까. 여기 면이 있죠? 자요 면들이 바로 넣어볼게요 어떻게 코에서 나온 거 같았어? 나온 거 맞아 더러운 거야 자 그냥 추악하면 안 되고 여러분 여기서 약간 손목 스냅이 필요합니다 하나 둘셋넷계 개랏됐다 자, 여러분 면은 딱 7분 정도만 해주면 됩니다 럭키 7. 븐 리발 그러면 털계란기두 마리는 한번 삶은 다음에 까르보나라에 적셔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물이 깔기 시작하면 아주 재소지게 터져버려서 남해까지 가야 지고좀주점야된데세시간 동안 털기 7마리 내서 아버리 재소음 털게리기 바로 에이. 여러분 <웃음> 타 롯나온다 잘가이래끼야자 여러분 얘네는 한 10분 정도만 푹 삶아줄게요 와 이거 보세요 바로 빨갛게 되는 거 보세요 자 그럼 게다 익었으면은 턴오프 볼에다 잠깐만 식혀줘요 자 여러분 게가 식었으면 이것도 똑같이 꼬리 떼고 열어버려 자게 내장이 있습니다 파스타 안에는요 이게 내장이 꼭 들어가야 풍미가 나면다 끓었다 턴오프 자 그럼 여기다 붓는 동시에 워터야 면을 불지 않게 차가운 물로 한번 식혀줄게요 자 다시 프라이팬 그리고 바로 와이 이 아! 다 끝났다 크림파스를 만들려면 생크림 뭐 우유 넣어서 항상 제가 만들었던 거 있는데 요리할게 너무 많으니까 간편하게 샀다 광고 아니에요 열어버려 부어버려 그러시면 여러분이 너무 이게 진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우유를 조금 부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까먹은 거 있어요 까먹은 거이 익현이 있어요 제 친구 익현이가 오기로 했거든요 바로 배에 익현 떨어뜨리자마자 라삭사을라삭가라삭 우리 바 이거 안벗겼네 근데 여러분 여기 도마 보이세요 이거 이게 바로 라삭삼월의 흔적입니다 뜯어버려 자 그럼 얘들 그냥 사정없이 면 돼요 사정없이 가자 로나 카리스마 있어 들어가라 내 친구 익혀놔. 그리고 알아가 주면 요 개들 바로 들어갑니다. 껍데기 이렇게 바로 번지. 너도 들어가 다모을게요 조사 조사 조사 조 여러분 이렇게 버무려 줬으면 여기다 바로 면 투하. 조조 조조 조. 나랑 파스타 면살맞기 동안 지금 이렇게다된것 같다. 요거. 열어. 와우우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와우. 털게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뭐 여러분들서털 게레기 3종 세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웃음> 여러분 세계 중에 일단 파스타가 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추배를 해볼게요 하트팟 여사 앉아서 먹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세계 전부 다 서서 먹을게요 그리고 먹으면서 계속 시부리거든요 시부리도 먹방 줄여서 시밥 면 먼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먹고요 초배를가면히 팔자 팔자 이거 너무 맑다 팔까 이나못 믿냐 이랬기야 <목소리> 여러분 진짜 이게 크린파타랑 약간 다르게 게 내장맛이 살짝 스며들어가 있어서 진짜 너무 맛있는 맛이 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파리 지금 롬나 파리발 그러면 그럼 자요게 안에 살 보이세요 살 보이시고 옆에 털 보이시고 리발 파르보그 초배릅 야 대게살이랑 똑같네 등갑이 별로 그렇게 딱딱하지도 않고 그냥 되게 맛이에요 다리에도 살이 있나? 음! 음. 다린게딱딱가다 개딱 버릴게요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 진짜 파살 좋아하거든요 되게 많이 사먹는 편인데 냉강한 먹은 식당보다 맛있어요 제가 만든 걸 제가 잘못 믿는데 오늘은 대자리대자리대자레어리즈레게야 아, 좋을게 좋게 기다려 나 카메라 에 드셔야죠 초베르 면치기 면치기 소리 내줘 소리 내줘 와 소리 내줘 더 내줘 더 빨리 내줘 진짜 맛있지? 오, 웬일이야, 인정해. 개재미없네. 원래 이거 싫다, 하고 내가 해야 재밌는 건데. 뱉어. 미네끼야! 자, 다음 요리 가져오세요. 버터 에어프라이 구이 가져오세요. 빨리. 네가 가져오는 거야, 니. 네. 야야야야! 뭔 소리야? 뭐, 뭐, 퇴한 소리야, 안 돼? 자, 는 바로 거대한 렉이죠. 여러분, 이거는 통째로 사리고,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잘 보세요, 잘. 해해그러나니야 1등이다 거짓말 여러분 파스타 맛없어요 1등이다 1등이다 진짜 1등이다 아유 카메라 좋아 죽네 왜 재밌어? 재밌어? 1등이다 <웃음> 자여러 얘는 다리 살도 아마 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다리 살 털론나 수북하게 나이니 다음으로 해 바로 씹어볼게요 초에르음 응! 음, 아니요 살보세요 껍질 보세요 못 먹어요 이거 펭! 자 여러분! 여기 있죠 여기 이 부분은 진짜 기가 막힙니다 버터의 향이랑 배의 향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마늘이랑 한 것보다 버터랑 계란 한게 진짜 1등이다 초바을와 진짜 맛있어 1등이다 사장 아, 하나 드셔야죠 요큰 거? 뭐야 요 집게? 알겠어 집게 줄게 드세요 이거 일로와 일로와 이거 드릴게요 카메라에 초배를와 소리 봐라 다리도 한 번만 씹어봐요할수 있어 할수 있어 초배를 어때? <웃음>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웃음> 미안 미안 자 얘도 이제 저멀에 치워버리고 간장게장 간장 가져와 아 잠깐만 잠깐만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치매틀려 그랬지? 이게 바로 대답해! 자 간장게장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자꾸 열어버려 와우 우와 여기 내장 살짝 있거든요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르 음. 너무 맛있는데다 필요없어요 여러분 파스타 개간장 다 필요없어요 1등이다 <웃음> 그렇게 록같아요 카메라맨님?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이제까지 금게 간장게장, 볼게 간장게장, 뭐, 꽃게 간장게장 다 먹어봤는데, 동해안 그때 그 털게 간장게장만큼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네. 꼭한번 드셔보죠. 진짜 개맛있습니다. 잠시만요. 열어. 밥을 안먹을라 했는데, 밥안 먹을 수가 없다. 게딱이 하나 들고, 이게 밥상 넣을게. 와우. 비벼? 비벼? 롬나 비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갔다. 화해상. <웃음> 와, 이거 진짜 이거 비빌 때는 할말 잃어버리네. 여러분, 닭갈비 같은 거갔을때 철판 닭갈비 해주시잖아요. 그때 둘이서 얘기하고 있다가 철판 닭갈비 하면 그것만 그냥. 똑같아. 내장이랑 쏴 퍼가지고 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처음에를 와.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그게 내장의 약간의 그미리한 그런 향이 하나도 안 나고 그냥 게장 살 맛이 나요. 진짜 장난 아니고 진짜로. 와, 이 껍질이 진짜 일등이다.